내일 면접을 보러 갑시다 희망 급여 월 2천만 원 써도 돼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사랑해요 저수한을 추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네 여러분 갑작스럽지만 둘은 회사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경험 없죠 그거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회사를 다녀볼까요? 그래서 내일 면접을 보러 갑시다 저.. 그.. 진짜요? 오늘 갑자기 왜 면접이요? 킹밖에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갑자기 면접을.. 다소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소서 써야 돼요? 아.. 나 진짜 고등학교 때 이거 화으신적한 번도 없는데 진짜 써야 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서 갓스비 라는 맨즈 뷰티 브랜드 아시죠? 면접을 내일 잡아놨어요 내일 보러 갈 겁니다 아니 우리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왜 잡으시는 거죠? <웃음> 자... 마케팅팀에 일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세요 아 이거 뭐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그런 두 분을 위해 일단 미리 준비를 좀 해놨어요 정장이에요? 정장이다 오 오. 와 정장 안 입어봤어 이렇게 완전 정직하게 <웃음> 저희 그래도 선피디님 자식들인데 어리 가서 형피당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저 어디 내다 놓으면 부끄러운 자식이란 말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이력서 제가 알아서 찾아서 써야 되는 건가요? 예 오.. 굉장히 빡세네요 제가 아직 취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응.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고의 뇌를 피는 작업이 뇌의 그 주름을 피는... <웃음> <웃음> 네. 너 자꾸 내 자리에서 게임하지 마! <웃음> 너 나한테 양식 파일 달라고 하지 마라, 진짜로 어? 안 돼? 야, 지금 이력서 파일만 찾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렇지, 무인 순찰을 하는 거야! 아 무인 순찰 안 하지, 그럼 내가 찾을 게 알았어 그렇게 <웃음> 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뭐, 미안하면 주든가 <웃음> 뻔뻔하게 그지 없네 지금 너무 즐겁거든요. 이 텐션으로 이력서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마케팅 렌담 코리아. 희망 급여 어... 월 2천만 원 써도 돼요? 네, 2천만 원 쓰세요. 아, 너좀 미안하니까 그냥 월 60만 원 어때요? <웃음> 그럼, 그럼 나 뽑지 않을까, 솔직히? 좀 가성비인데? 본적이 뭐야? 본적 있냐고요? 본적? <웃음> 사실 본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본가? 그냥 자세한 주소는 안 쓰고 돈까지만 써야겠다. 그리고 개인정도침해잖아요 아니 내가 왜 알려줘야 돼? <놀람> 아, <놀람> 주시오왜 이렇게 내일 강남에서 봅시 네. 내일 강남에서 봅시 네. <놀람> 출근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저 넥타이가 음. 오글죄네요 아니 정장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씨. 아 그래요? 잘 어울려요? 요진씨 어때요? 네. 네. 정장 저도 처음 입어봤는데 네. 약간 제가 좀 조신해진 기분이에요 맞아요 어. 제가 좀 뭔가 조신해진 느낌이고 어제 쓴 자수석 다까고었습니다아 저도요 아? 떨려요 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맨날 콜이야. 그럼 저희가 한번 점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네. 제급 유진이 갑니다. 자, 마무리도. 열정, 열정, 열정 외치면서.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웃음> 어떻게, 어떻게 해요? 연습장으로 바로 갈까요? 바로 갑니까? <웃음> 아, 어떡해. 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하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맨담 코리아에 면접 보러 온 양정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이쪽 경험은 많이 없지만 은 어, 새로운 시각과 자신감으로 보장하고 같이 동역하고 싶은 마음으로 웃어왔습니다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임유진이고요. 최근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마케팅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맨담 코리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겟스비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캐스비에 대한 추억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어, 수학여행을 가는데 동급반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캐스비그 회색 공을두통 정도 들고 가서 멋을 부리고 장기자랑 무대에 섰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생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 <웃음> 여자친구를 만들어준 제품이네요. <웃음> 네. 맞습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네. 혹시 임유진 님은? 제인생엔 개꿈이 밖에 없었어요. <웃음> <웃음>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웃음> 어 근데 수상 경력에 명민대학교 가요제 3회 연속 와. 자신의 노래 한 곡. <웃음> 너무 창피한데 제가 수상한 게 그거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네.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감사합니다.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아아아아아아아와 진짜 멋있네요 네, 저춤한번 어... 추후 추겠습니다. 아, <웃음> 아, 여기서요? 네, 저춤한번 추겠습니다. 추후... 자, S B 를 이용을 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싶으세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S B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포함해 라이브 방송 네, 생각을 해, 해봤습니다. 좀 약간 돌발 질문인데. 어, 네, 네, 돌발 질문 좋습니다. 10억이 생기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10억을 가지게 된다면 건물주, 일단 건물을 한개 사고 10억을 보면 못사는 거. 아, 요 그, 고향이 인천이라 인천 송도인데 송도 네. 비싼데? 네, 비싸긴 한데 <웃음> 포기하세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 10억을 벌면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디에 투자를 까요 여기 이곳, 네, 아, 맨담코리아 아, 아, 맨담코리아에 투자를 하시겠다 네, 네, 네. 저는 곧 죽어도 맨담코리아 네, 네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고요 저는 <웃음> 아, 먼저 카페를 차린 뒤에 어. 5억 정도는 맨땅코리아의 현실적으로 <웃음> 음, 음. 네. 뽑아야겠네요 <웃음> 저희들 너무 필요한데요? 두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마케팅적으로 하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실제로도 네, 그렇습니다. 일의 습득력이 빠르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까지 목표로 달려나가도록 합니다. <웃음> 왜과정이에요왜과정이요과정까지왜과정이요이 <웃음> <웃음> 어, <과장이요? 웃음> 어, <웃음> 자리에 안 있습니다. <웃음> <여기 이렇게>. 대단하네요.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멋있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결과는 언제쯤?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웃음> 아,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갓스위에서 머리 스타일링 네. 담당을 하고 있는 천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이제 선배로서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선배님. <웃음> 네, 선배님. <웃음> 일단 저희 멘담코리아에는 이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남성 제품뿐만 아니라 여성 제품들도 있는데 비페스타라고 해서 여성 클렌징, 루시도 이런 여성 헤어 케어, 루시도는 4 5 0대 남성들. 샴푸나 바디, 스킨케어, 헤어 왁스까지 메인 저, 이제 갓스비로좀 가볼게요 갓스비는 네. 왁스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네. 헤어스타일링 제품,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새로 나온 컬크림 아, 그렇 네. 파마의 컬을 살려주는 네. 뭐 이런 제품들 네. 그 헤어뿐만 아니고 남성용 폼클렌징이나 올인원 각질 필링 패드, 마스크팩도 하고 있고요 헤이셜 페이퍼인데 데오드란트 티슈 또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나 데오드란트 롤온 같은 종류도 있고요 네. 이제 기름 종이 아. 공개는 안된 건데 5월에 달 출시될 비비키 파우더 올 페이퍼예요 화장 은 그대로 두고 유분기나 와. 피지들만 닦여 나갈 수 있는 오. 기술력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선 제품들은 여기서 봤으니까 갓스비에 네. 대해서 좀만더 안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해볼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업무하기에 앞서서 어떤 브랜드인지에 오.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저희 코어 타겟입니다 18살에서 22살의 남성 마케팅 활동이나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코어 이미지는 has good taste, energetic, cool, fun 이네가지의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음. 이미지와 좀잘 맞는 직원들 아, 그렇죠. 같아가지고 <웃음> 네 가지 코어 음. 이미지 중에 가장 음. 자신 있는 거 저희 아이 에너지틱 아닐까요? 반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웃기진 않잖아요탁 치세요 <웃음> 2021년 갓스비 키 메시지예요 너의 스타일을 존경해 너의 스타일은 멋있어 오. 저희 제품 라인업은 아까 소개 드렸지만 너무 헤어스타일링 의 브랜드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헤어케어, 스킨케어, 데오드란트, 바디 미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토탈 코스메틱 브랜드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헤어 전문 브랜드라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무 중에 하나도 토탈 코스메틱 브랜드로서의 브랜딩을 할수 있는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가스비는 이 정도로 오늘 공부하고요. 본격적인 업무는 다음 주부터. 아... 아 크...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꼭 잊지 않고 오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면접공간이 어떠신가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일단 되게 기대되는 첫날이었고, 아,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어 되게 자유롭고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 기대되는. 네. 면접에 붙으니까, 캐스피 제품,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고 말 것을 내 자식 같고, 아, 내 아들 같고, 막 아, 사랑스럽고, 그래요. 아, 어, 벌써부터 그런 사명감이 돌파 올랐군요. 가장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까지 진짜 갈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오, 야망이 있는. 당연하죠. 커리어 우먼이에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렉요 네, 퇴근. 퇴근. 메카면 구두 자